그.. 이미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어? 어? 여러 씨야도 넣었나본데? 아닌가? 농사..하는 건가? 어, 불법 농사를.. <웃음> 짓고 있다는 제보가.. <웃음> 어라 우리는 그러면 얼린 땅을 사서 땅에서 먼저 하나를 심어놓고 다른 데서 짓읍시다 아, 음. 음, 저 수박씨 세개 음. 있습니다. 아 근데 땅을 먼저 사야 <웃음> 돼서. 어 맞아요. 땅을 먼저 사서 우리가 이미 농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듯한 느낌을 먼저 줘야 할것 같습니다. 땅아 땅. 이제 흙 같은 거다 장만해 놓고 나서 이제 쓱싹. <웃음> 쓱싹. 알죠 알죠? 대충 보면 이제 팀을 어느정도 알수 있단 말이죠? 디코방들을 보면 없으신 분들을 우리 쪽으로 영업을 해와야 하고 음, 좋아요 저희 사람을 늘립시다 혼자 있으신 분이 지금 여기 뽀글 님이 혼자 계십니다만 <웃음> 아재미 님과 라디우 님, 하루 님, 하향만 님?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뽀글 님은 건드리면 안 돼요 여기 그제 연예부 기자로서의 그초이 말하고 있습니다 건드리면 안 돼요 <웃음> 잘못 건드렸다 그연예계 관련해서 계속 계속 소리가 들려올 것 같아서 바빠질 <웃음> 것 같아요 <납니까>? 그러면 <웃음> 어, 물론 아까 불려가긴 했습니다 <웃음> 야병시가네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아재미님? 아재미님은 포켓몬 잘 하신다고 음, 음, 살짝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어, 나쁘지 않을, 그럼 않을 것,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포섭을 해올게요 어. 안녕하십니까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해야 돼 가장... 가장 그... 어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하세요안녕하세하세요하세요안녕하 혹시 우리와 함께할 생각이 없 없느냐? <웃음> 여기 좀 킹메이커가 돼야 방송각이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간이 또 있는데 혹시 오실 생각이 없는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드렸 역적을 꾸민다는 꾸미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이 역적은... 배척해버릴겁니다 <웃음> 그, 여기가 그렇게... 그... 포켓몬을 잘 안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 사실 저희가 다... 포할못치 포활무치... <웃음> 정돈하게 말하자면 일반인보단 조금 더 아는 정도입니다 그,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노비어도 그... 내가 보기에는 노비 치금을 받으실 분은 아닌 것 같아 아이고 난... 그래서 딱 왔다 이말이야 어그좀 <웃음> 그 대단한 사람 한분 필요할 것 같아서 아, 마침 또 월드 클래스 아재미니 아, 혼자 있다. 어, 이건 말도 들었어? 안 된다. 누가 <웃음>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웃음> 케빈 님이야. <웃음> 아이고 난리났네 진짜. 아이고 다른 상인한테서 들은 얘긴데 이런 정보들은 이제 쏙쏙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혹시 솔직히 말해서 여기 어디에서 또 이제 사랑냄새가 나지 않을까? <웃음> <하고 왔습니다. 웃음> 네. 사랑냄새 좀맡아서저 기자로도 돈벌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어, 제가 지금 스캔들만 두번다 이렇게. 어, 쟤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생각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생각할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아, 아 생각 좀 하, 해보시겠다고 합니다. 어허. 아, 긍정이겠죠? 긍정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신 좋은 정보를 제가 얻어왔거든요. 음? 지금 오. 밖에서 차라리 포켓몬들을 사냥을 하고 다니고 계신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구수적인 아. 무언가가 나와가지고 지앗과 절. 아. 그러니까 이게 포자란에 생각이 다른 거야 벌써부터 오. 오. 근데 포켓볼을 그러면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켓몬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죽이는 그러니까 죽여버려서 죽이? 오. 아이템을 얻는 거야 음, 음. 어저 귀를 잘못 들린 거.. 어? 너무 멀리 왔는데 나? 내가 왔던데인데? 소미야 너도 차라리 땅파 아니 여기 내가 아까 왔던데가 맞으면 길을 알아 우리 철을 차라리 좀 가지고 있을까요? 철을요? 그러니까 철을 돈으로 바꾸지 말고 차라리 가지고 있어서 음... 내가 보기에는 다음주쯤에 한번 더 비싸게 해주지 않을까 추측을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지금 아... 철의 가격이 너무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 어. 괜찮은 것같아 혹시 이게 현세에 나오는 그 가상화폐 비싼? 아, <웃음> <웃음> 어, 그그 <웃음> 우리는 <웃음> 비트코인 어... 가자. 비트코인 가자. <웃음> <웃음> 아, 비트코인 가자. 아, 어우, 이게 딱 뗐겠네. 큰일 났다. 나 조합대도 없어. 조합대가 없어? 어. 내가 소미 쪽으로 팔게. 소미 좌혀 알려 줘. 어 여기는 왜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계신지 여쭤보아도 될까요? 에하! 응. 반갑사니다 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근데 아, 지금... 왜 이렇게 모여 계시는 거예요? <웃음> 사실 <웃음> 여기는 이미 하나의 나라입니다 <웃음>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이게 무슨 어떻게 되는 거죠? 어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웃음> 아, 아 여러분 오늘 뭐 돈은 많이 벌어서 싸웁니까 다들? 아이 저는 별로 못 벌어 싸웁니다 그지게게이들이옵니다 아 아유 저도 뭐벌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큰일이옵니다 지금 큰일났어요 는뭐 광장 그뭐 여기 앞에서 뭐게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뭐 오셔서 이제 보면은 뭐 만나면 인사라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요. 예, 감사드립니다. 어뼈뼈뼈뼈뼈 뼈, 뼈, 뼈, 뼈. 어 어디서 많이 들은 멘트인데? <웃음> <웃음> 아 그랬어? <웃음> 어라 어디서 어. 많이 들었는데. 아어라 어. 어, <웃음> 우리 파티 괜찮은 거죠? 아, <웃음> 어, 괜찮습니다. 길치 파티. 여기인데? <웃음> 음. 어, 여 어딘 거 같은데? 어, 저기요. 저기 이분 나한테 아까 긴 말하셨던 분인데? 본인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 귀말 상대가. 아이고 길좀 안돼. 그거라. 아 그금. 상인 나으이 아니십니까?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규잡이 한번 아... 이제 슬슬 사람들에게 돈이 생겼을 테니까 그걸 노려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약간 서비스적인 서비스적인 요소들이 아... 여기 위 위를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 위를 올라야 하는데. 1칸으로 살았어 무슨 일이십니까? 아유 길을 <웃음> 잃어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올라가고 있는데 피 반칸으로 살았어요 겨우 너 어디야? 바깥으로 가는 길이 보였는데 <웃음> 접혀불러 접혀불러 내가 다시 갈게 잡혀? 아니야 이제 바깥이 보여 나갈 수 있을 거야 여기서 올라갈 수가 없었어서 음. <목소리> 만들어, 어디 어? 어디 만들어 줬는데 어디 뭐뭐 알아서 가세요 뭐야 나왔잖아 오케이 오 우와, 드디어 바뀌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목소리>